다 검프로 다육이에요. 오늘 검프로가 방문한 농장은요 육남매 음, 다육 농장, 육남매 다육 농장으로 출동했죠. 서울 암사동으로 촬영 나왔습니다. 예, 육남매 다육 농장, 초 저렴한 다육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경 나왔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나 어, 이쪽이 아니군요. 함께 걸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가시면요 어,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죠 어, 하늘 너무 예뻐요 <웃음>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크고 거대한 나무들도 있고요 자 가봅시다 어, 어떤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농장에 지금 오시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비닐하우스가 지금 있는데요 쭉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걸어와 보세요 예, 네. 우리 저렴이들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응. 자 천원 다육이들 구경 갑니다 천원 <웃음> 어떤 아이들 있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부터 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막 물건이 또 새로 와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아이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짠 뉴앤의 진주, 응, 뉴앤의 진주 뭐 저도 색감 때문에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이예요. 뉴앤의 진주 요 아이도 천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짠 여기는 정야, 음 응, 정야도 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정야, 정야, 여기도 정야, 빵. 귀엽죠? 천원 다육이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어, 여기 수연 좀 보세요 수연도 천원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들어서 한번 얼굴 짱 블루 서프라이즈 천원 자라고사 요 아이도 천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자라고사 천원 쭉, 응,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미니마. 어우, 얼굴이 그냥 여러 아이들이 따글따글 있네요. 따글 멕시코 미니마. 짠짠짠. 네. 육남매 다육 농장. 이렇게 보세요. 여기. 시스타. 시스타 천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시스타 천 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다 천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또뉴앤의 진주 여기 라일락 음. 라일락 천원 음. 아주 한적하고 예, 조용한 곳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브레이브 천원 음. 이런 국민이들 천원에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육남매 다육 농장 <웃음> 이런 벽어연도 있어요 벽어연 노란 꽃이 예쁜 아이죠 벽어연 천원 그리고 여기는 스노우바니 얼굴 쨍 스노우바니 이 아이도 천원이에요 스노우바니 천원 빨간 보트에 있는 아이들 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드 글로우 천원 뭐 요런 애들 부담없이 착한 금액으로 이렇게 합식하셔서 네, 합리적으로 음, 예쁜 아이들 있는 매장 제가 또한번 와봤죠 네, 이렇게 있고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뭐 건프로가 완전 완전 사랑하는 아인거 이 여러분들도 아시죠? 벤바디스도 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짠 천원 벤바디스 이거도 있고요 어, 흰털이 뽀송뽀송 세토사, 요 아이도 천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세토사 천 원. 응. 건프로 다육이 영상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짠! 도테랑이에요, 여러분. 응. 우리 도, 언니, 오빠분들 도테랑 많이 사랑하고 계시죠? <웃음> 이렇게 빨간 포트 했고요. 도테랑 천 원. 띵. 여러분들과 함께 고품격 다육이 방송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저 혼자 떠들고 있어 가지고 아이고 창피해 도태랑 차원 이어서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수연 이에요 많은 언니 오빠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 수연 수연 천원 다육이 뭐할라꼬 몰라코 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요 아이도 천원 짠. 어, 인천 시티에서 서울 시티까지 오느라고 예어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또 운전하면서 힐링하는 거죠. 몰라코 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웃음> 와우. 러우 아 러우 제가 찾고 있었는데 보세요. 어 몸통도 어 좋다 좋다. 음,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러우 천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러우 천 원. 뭐다음두 말하면 입 아픈 아이들이죠. 뭐쿵 하면 짝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 보면 아시겠죠? <웃음> 백봉 백봉 다 여기 백봉 천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오 이번 여름에 저도 저 세상 보냈는데 오 백민 어, 백민 요 아이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아주 예쁘죠. 특이하고요. 여기 부용 부용 천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짠건프로가 이렇게 어 애도 키우고 어 저희 남편도 돌보면서 <웃음> 돌보는 걸 아니지. 우리 남편이 날 돌보고 있나? 아무튼 이렇게 케어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짓을 또 하려고 또 국민이 다육이 저렴한 대로 또 영상 촬영 나왔어요 아란타 천원 아란타 천원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합리적이고 가성비 가빈 매장인데 어때요? 육남매 다육 서울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물 들어간다 물 들어간다 레티지아 레티지아 천원 어 레티지아 이런 식으로 레티지아 애들 디테일하게 짝짝 지나가더라도 우리 언니 오빠분들 쿵하면 짝하게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제 또 추석 예, 선물세트 준비들 하시잖아요 또 다육이 좋아하는 시어머니 예, 시아버지들한테는 다육이 선물이 최고다 네, 레티지아 천원아이에서 짠 미니벨 천원 미니벨 천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네티지야 벌써 벌써 시동 거나요? 음. 자,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전화번호랑 또잘써 놓을게요. 펜지, 팬지. 펜지, 팬지. 펜지도 천 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아와우 얼굴 빵 펜지 어 색감 좋고 사진빨 잘 받는 아이. 아 여기 펜지. 요런 아이들 다 천원이라고요 요새 어, 이어서 펜댄스 펜댄스 달달구리 이렇게 구우면 사탕같이 예뻐지는 아이 펜댄스 요런 애들 몇 보트 이렇게 저렴한 매장에 와가지고 합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펜댄스 또꽃 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펜댄스 천원 찡 펜댄스 알라리 사탕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어 여기도 또 청목도 있고 예. 네. 다양한 아이들이 주인님 저좀 데려가세요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또 이동 자 마디바 마디바 만원 아이도 있고요 요 코기는 2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어때요? 베리 나이스죠 2만 5천원 마디바 2만 5천원 마디바 이어서 여기는 파인애플 같은데요 먹으면 배아파 괴마옥 3만원 괴마옥 3만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비온세금 응. 요런아이 어, 2만원인가요? 응. 비온세금 2만원 응. 비온세금 2만원 미니오베사 요런아이도 있고요 2만5천원 마디바를 지나서 요런애는 라우이 100분 뭐 백분, 뽀얀 100분이 매력적인데요 또 오래 먹을수록 색감이 너무너무 끝내주는 아이 라우이 6천원 두글두글두글두글두글 두글 두글 두글 두글. 샴페인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여기는 핑크샴페인이고 여기는 도샴페인인가봐요 샴페인 네. 얼굴 빵빵빵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자 여섯 레드벨벳 레드벨벳 9천원 애들 벨벳 9,000원이요. 홍페페 5,000원. 홍페페 5,000원이요. 어, 여기는 뭐 치마 입는 게 주특기 파랑색 6,000원. 제 주특기는 치마 입기에요. 파랑색. 이런 애들 파랑색. 저 아이는 6,000원. 여기는 만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파랑색 만 원. 이런 애들 트럼펫핑키, 요 아이들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트럼펫핑키 만원. 카시오 적금 만오천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카시오 적금 만오천원. 그리고 요런 식으로. 메리벨, 메리벨 만원. 메리벨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메리벨 만원. 트리트리, 레몬트리, 레몬트리. 레몬 트리. 쨍! 파마 잘 나온 언니 머리 같네요. 레몬들이 만 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레몬들이 만 원. 이만 원. 레몬들이 만 원. 레몬들이 만 원. 레몬들 원. 온슬로우 만 원. 레몬 원. 에 구입 가능 원. 세요온이로 원. 레몬들이 원. 들이런 식으로 있러분육들이 기다리고 들이 아주 아주 무이무진하게들이 있다는 사실 이 카시오1 5 0 0 0 원. 여러분들, 다육이 쇼핑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웃음> 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아직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아이들이 농장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쁜지 보시면서 직접 내 돈, 내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고요. 오늘은 서울 암사동에서 다육이 통신원 건프로 다육이였어요 서울 암사동 육남매 다육농원 천원 다육이 지 있는 다이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See you.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구독해 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